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기어봉 튜닝 뉴페이스 기어봉 EGS-003 F의 장착입니다 현재 에코스 기어봉이 장착된 제네시스인데요 이번 고객님께서는 에코스 기어봉의 특징이자 단점인 변속 방식 때문에 뉴페이스 기어봉으로 교체를 문의해 주셨는데요 에코스는 원래 전자식 방식으로 변속을 하는데 이걸 물리적인 시프터 방식의 차량에 이식을 하다보니 변속을 진행하려면 변속 버튼을 누르고 기어봉을 아래로 누른 채 변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꽤 강한 힘으로 눌러야 하다보니 손목도 아프고요. 오늘 준비한 뉴페이스 기어봉은 EGS-003 FL모델로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뉴페이스 기어봉을 변속 시 기어봉을 아래로 누르고나 할 필요 없이 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손이 닿는 위치의 버튼을 눌러 변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등 점등 버튼도 존재해 손쉽게 작동할 수 있고요. 커넥터는 책발책 방식으로 되어 있어 순정 상태 의 개선을 개조할 필요가 없고 안전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에코스 기어봉을 탈거하기 위해 주변을 꼼꼼히 마스킹합니다. 에코스 기어봉을 탈거합니다. 센터 콘솔을 탈거하고요 시프트 레버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에코스 기어봉 장착을 위해 어지럽게 장착된 배선은 모두 원뭇해줍니다 배선은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잘 정리해주고요 기존 시프트 레버를 탈거 후 뉴페이스 기어본과 동봉된 시프트 레버로 교체합니다. 기존 부품에서 몇 가지 파츠들을 인식해야하며 조립 전 연속레버 작동시 움직이는 파츠들에 그리스를 도포해주었습니다. 슈프 레버 어셈블리를 장착합니다 뉴페이스 기어봉의 특징인 비상등 점등 기능을 위해 비상등 배선을 연결해 줘야 하는데 유일하게 배선 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배선은 납땜과 흡음테이프를 이용해 이중삼중으로 튼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탈거했던 부품들을 다시 장착합니다 뉴페이스 기어봉 커넥터는 흡음 테이프로 테이핑해 잡소리를 방지해 주었고요. 모듈과 함께 각종 커넥터들을 연결 후 기어봉을 장착합니다. 가죽 부츠도 위치를 잘 잡아주고요. 뉴페이스 기어봉 장착이 끝났습니다. 기어붕 디자인이 바뀌니 실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동을 기면 나타나는 세레모니도 잘 작동하고요 후진 시 자동으로 비상등이 점등되는 기능이 있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마다 변속에 위치한 스위치를 이용해 비상등 온오프도 가능합니다 오늘 작업의 핵심인 변속 방법도 순정과 동일하게 편리하게 힘들지 않고 진행됩니다